우리가 이혼 재산 분할을 할 때, 재산 조회는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실 뭐 배우자와 공동생활을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있는지를 다 일일이 알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나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라그 누군가는 먼저 이혼을 결심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별도의 이혼 사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와중에 재산을 은닉하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유흥해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조회해봤더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호환이 없게 재산을 합당하게 정리를 한다고 라 하면 재산 조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결국에는 나에게 남는 또는 내가 확보하는 그 재산의 최종 액수가 중요하겠는데 그 액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여도, 기여도가 50%다. 똑같이 50%라고 해도 전체 재산 분할 대상, 즉 파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나눈 50%의 액수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은 최대한 조회를 하고 최대한 대상으로 만들고 가액을 최대한 올리고 거기에 합당한 기여도를 대입을 해야만 나에게 넉넉한 재산 분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종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 분할의 방법 내지 형태도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돈으로 받을 것이냐, 아파트를 받을 거냐, 분양권을 받을 거냐, 그건 언제 어떻게 받을 거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산은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를 수 있고, 의뢰인 분에 따라 그에 따르는 효용을 다르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재산 조회. 재산조회는 결국엔 재산분할 대상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되겠는데요. 통상적인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신청이라는 것과 각기간 재산조회를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우리가 일부러 불리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뭐냐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명시를 하시오. 즉 어떠어떠 재산이 있습니다. 체크하고 그에 대해 무엇이 있다 기재하는 것 외에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재산을 조회한 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금감원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금 등의 목록을 제출하시오라고 하면 은행 목록이 쭈르륵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현재 잔액 그 다음에 최초 거래일, 최종 거래일 정도 등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중은행 외에 지점을 알아야만 조회가 가능한 신협 등도 원칙적으로 목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내역, 보험 내역, 주식 내역 등그 사이트에 들어간 것이 나오게 되고 이때는 만일 해당이 없으면 없음 그런 식으로 또 내역을 내야죠. 간혹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화면이 나오고 어떤 걸 캡처해서 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내면서도 일부러 누락을 한다. 그럼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라고 다시 짚어서 끝까지 그 안에 맞게 제출되는지 확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 명시 신청에 따른 재산 목록은 아 이런 재산 목록을 갖고 있구나 이러한 참고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 목록만으로 상대방의 재산 분할 기준 시점에 정확한 재산의 정도를 알 수는 없고요. 이걸 참조하여 동시에 또는 참조 이후 각 기간 재산 조회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의 토지 등 부동산 소유 내역을 알보겠다그 다음에 상대방의 은행권 내역을 보겠다. 뭐 주식 내역을 전반적으로 보겠다. 보험 내역을 보겠다. 또그 외에 뭐 자동차 내역을 보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역이 객관적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각 기간 재산 조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공통 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의 그런 퇴직금 같은 거는 원칙적으로는 그 회사 어 만일 상대방이 임의로 본인이 알아서 내겠다고 하면 그것이 객관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간혹 중간정산을 받아놓고 중간정산 사실이라든지 액수를 쏙 빼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제출 신청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다시 보셔서 추가적인 요구가 필요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뭐 그리고 또 연금 등도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별도의 연금법이 있다 보니까 다른 재산과 조금 다르게 다루어지긴 합니다. 즉 이거를 혼인기간 5년 이상이고 상대방이 연금 가입자인데 판결에서 직접 다루기보다는 이혼 신고가 된 이후에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혼 소송에서도 내가 참고가 필요하다 그게 유불리 등을 고려했을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상적인 공통 안내를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행권 등을 보잖아요. 근데 은행권은 원칙적으로는 3년치를 법원에서 조회를 하는 편이에요. 카드 내역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봐도 1년치 정도 그러면 이미 제출된 그 내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역을 검토를 해보면 이상한 돈이 계속 나간다거나 어, 나는 알수 없는 또는 돈이 계속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건 또 계속 뭐 파헤쳐 본다든지 그걸 토대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만일 그 3년치 조회만으로 안 된다 이 사안은 굉장한 특수성이 있다 저희가 뭐 20년치 30년치 예외적으로 싹다본 그런 최근 사례들도 있거든요 사안에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3년치로 안 되고 그 이상의 전체 기간을 봐야 된다라거나 또는 특정 기간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도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사유를 저희가 소명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산 조회를 일단 잘 해서 상대방의 재산의 대상을 최대한 늘리고 그거에 대한 가액 기준 시점도 정리를 잘 하는 것부터가 선행이 되어야만 이걸 토대로 내가 기타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이제 끌고 갈수 있겠습니다. <목소리>